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막 찍으려고 하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로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아마도 2탄으로 나눠서 스킨케어 편이랑 메이크업 편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 제품이랑 선크림 제품이랑 이런 여드름 패치류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뛰드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순정 센텔라 라인을 소개하면서 같이 소개했던 제품인데요. 순정 판테소사이드 마스크 축소판이라고 제가 말했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붙인 이후로 아침에 머리를 말리는데 진짜 한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드라이기로도 말리는데 선풍기도 켜놓고 이제 동시에 막 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 때문에 얼굴이 너무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거를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 들어온 거를 막 정리를 하다가 봤는데 순정약산성 시카 토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박스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5.5 진정 토너인 줄 알고 얘를 안 썼었는데 이 시카 토너가 있고 이 토너로 만든 음, 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 나왔던 거였더라고요. 이 순정 약산성 시카 토너는 기존에 있던 5.5 진정 토너 그거보다 진정 성분이 더 강화됐고 판테놀 함량도 더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보습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패드가 바람 때문에 빨리 마르니까 그 위에 계속해서 시카 토너를 더 뿌려주면서 수분감을 채우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존 순정도 써보고 이 시카 토너도 써보고 센텔라 라인도 써봤는데, 사실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약간 보습력의 차이 정도? 엄청난 제형의 차이 막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요즘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바로 루트리 피토그라운드 퓨리파잉 크림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전성분 100% EWG 그린 등급이고 알레르기 주의 성분이랑 인체 유해 성분이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순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루트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건 화장품이라는 점인데요. 환경을 생각하고 착한 성분을 지향하는 자연주의 브랜드라 믿고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선 이 크림 토너를 보시면 약간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토너와 로션 사이 스티키한 제형인데요. 달팽이 점액과 유사한 참마, 연꽃 뿌리 이런 천연 성분들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 제품은 1차로 솜에 덜어서 닦토로 사용해줘요. 솜으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노폐물을 닦아낸 다음에 2차로 손에 덜어서 흡토로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레이어링 해줘도 괜찮은데 저는 두세 번 정도 더 레이어링을 해줘서 수분감을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따로 에센스나 로션을 덧발라주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제형이 굉장히 스티키한 제형이라 끈적끈적할 거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속은 쫀쫀하고 겉은 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라주고 그 위에 요 루트리 히토그라운드 카밍 수분크림을 한겹더 발라줘요. 이 제품도 제형 자체는 막 크림처럼 꾸덕꾸덕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로션하고 크림 사이에 약간 조금 더 묽은 느낌의 크림이에요. 바르는 즉시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음, 얘도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해서 아까 이 크림 토너랑 약간 사용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 마무리로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발라주기 굉장히 좋아요. 이 제품 둘다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데 막 기름지고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여름까지 무난하게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 어, 수분크림은 제가 사이트에서는 못 봤어요. 그래서 아직 출시되기 전인 것 같은데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이 제품도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라인에 클렌징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형이 굉장히 특이해서 제가 조만간 그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사연구소의 비피다 헥사 레이어 발효 스킨 토너와 에센스입니다. 아까 루트리 제품이 약간 보습력, 수분력 이쪽 라인이었다면 은 비피다 헥사레이어 라인은 미백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비피다가 비피더스균의 발효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흡수력이 높아지고 단백질, 비타민 이런 영양 성분들이 새롭게 탄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 유산균 발효 성분으로 미백, 생기, 탄력, 주름 개선 이런 쪽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산성의 저자극 라인이라서 굉장히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 제가 사실 약간 비타민 미백 요쪽 제품들은 좀 기름진 느낌이라서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약간 일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이 자꾸 흑빛이 되어간다 그럴까요? 자꾸 거울을 보는데 제 자신이 막 생기를 잃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여름도 오고 하는데 미백이랑 이런 생기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라인도 지금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피다 라인이 약간 미백 이런 탄력 같은 기능성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진 느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마무리감이 끈적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성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스킨은 정말 물 토너같이 가볍고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주고 어, 에센스는 뭔가 아까 그 루트리의 크림 토너 같은 느낌이에요. 이 비피다 헥사레이어 제품은 저녁에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미백이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피부 결정돈이나 약간 탄력 같은 거는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제품이 하, 향이 너무너무 너무 세요. 소는 레몬향? 얼굴에서 계속 이 냄새가 나가지고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것만 빼면 정말 딱. 좋을 것 같고, 얘는 또 병이 유리병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무게감은 있는 편이에요. 다음은 요즘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인데요. 사실은 제가 선크림을 두 개를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단종이 됐더라고요. 심지어 이건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쓰고, 진짜. 제 최애 선크림 중 하나라고 소개해드릴 정도로 아끼던 제품인데 그게 이거였거든요 원래 에뛰드하우스 선프라이즈 마일드 에어리 피니쉬 이거를 사려고 에뛰드를 갔더니 에뛰드에서 이제 선크림 두개 빼고 안 판다는 거예요. 다 단종이 돼서 뭐 쿠팡 같은 데서 남은 재고 파는 그런 거밖에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소개를 못 드리고 이거 대용으로 뭐 쓸만한 거 없나 하다가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산 제품인데 닥터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입니다 제형은 약간 살짝 단단한 뻑뻑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바를 때 약간 밀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막 실제로 밀리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무기자차 제품이고 성분도 굉장히 순해가지고 민감성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처음에 바를 때는 굉장히 쫀쫀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마무리감이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바뀌어요 끈적거리는 걸 싫어하는 남성분들이나 지성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려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많이 건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바르고 나갔는데 얼굴이 막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런 데가 갈라질 것 같이 당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주고 파우더 처리를 절대 해주지 않아요.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도 나중에 기름이 막 돌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지속력이 좋고 굉장히 순해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쓰고 있는 이런 패치. 를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막 날도 막 27도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러니까 얼굴에 열감이 돌면서 한번 제가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우선 여드름이 났을 때 쓰는 제품은 에뛰드 AC 클린업 스팟 패치. 원래는 제가 미샤의 그 여드름 패치를 썼었거든요? 미샤 거는 이제 여드름 패치를 붙이고 화장을 하면은 진짜 잘 가려져가지고 이 패치가 티가 안 나왔어요. 이제 여드름 가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막 여드름이 가라앉는데 이런 효과는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미샤 거를 다 써가지고 정말 급해가지고 샀던 게이 에뛰드인데 이거 효과 대박이에요. 갑자기 여드름이 확 올라왔을 때 얘를 좀 꾸준히 붙여줬었거든요. 잘 때도 붙이고 막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여드름이 싹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하면서 진짜 효과 대박 이러면서 썼는데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요 깨한 재질이다 보니까 얘는 화장으로 절대 안 가려져요. 그래서 얘는 사실 티가 진짜 많이 나긴 하는데 효과는 직방이에요 여드름을 짜거나 그런 흉터 위에 바르는 제품으로는 이드 하이드로 콜로이드 반창고 요거 쓰고 있어요. 사실 제가 패치류는 막뭐 다양한 제품을 써본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제가 일했던 에뛰드 사장님을 한번 배로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때 이거를 진짜 많이 주셔서 쓰고 있는데 얘가 진물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딱쟁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안고 저는 접착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얘가 진물을 다 먹어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패치류는 화장했을 때잘가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얘는 굉장히 잘 가려집니다 이거 보시면 사실 제가 여기도 엄청 크게 흉이 져가지고 이거를 붙여 놓고 컨실러만 발랐는데 거울로 봤을 때는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이게 표면이 굉장히 약간 말랑말랑한 음 어쨌든 그런 재질이라 그런지 되게 잘 가려져요 아까 보여드린 여드름 패치랑 이 반창고 둘다 이렇게 갈라서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진짜로 잘 쓰고 있는 스킨케어, 선크림, 이제 패치 이렇게 소개해봤고요. 다음에는 베이스 제품하고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